위험용으로 쓸만한 총을 찾고 있는데 보통 권총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력하고 위험하다고요? 고문용으로 상대방을 천천히 괴롭힐 만한 총이 필요하다고요? 바지 주머니가 너무 작아서 핸드폰 하나도 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SNS 피스톨 2750달러 여러분들 일단은 이 권총이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지 확인해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주먹을 쥐고 검지손가락을 펴주세요 여기 손끝에서 여기 엄지손가락 옆에까지 그게 이제 총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총은 AP p 피스톨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바로 디자인을 간단하게 볼게요. 이쪽이 보시면. 컬45 a c b 그레 그래. 손잡이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몸체보다 더 커요 그리고 권총의키스가 굉장히 많군요 앞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 제가 바로 한번 사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6발씩 그렇지 제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발사 오마이갓 여러분들이 손가락 잘 봐주세요 방아쇠가 뒤로 당겨져요 이게 바로 GT5의 디테일 위쪽으로 탈캉 그렇지 땅 3피 빠지고요 이번에는 장전모션을 확인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이거 빼 그리고 왼손에서 탄창을 만들어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끼시면은 미션 클리어 그리고 권총 같은 경우는 근접공격이 돼요 알키 그렇다면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제가 명중률을 테스트해볼게요 연사 됐어 여섯 발 이번에는 AP 피스톨 옆에다가 발사 그렇지! 여기가 AP 스톨 여기에는 SNS 스톨 이번엔 좀더 멀리 쏴볼게요 여기 발사 다섯 여섯 그렇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박힙니다 대신에 연사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번엔 이 권총의 사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고 좀더 멀리 여기 조준점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딱이 거리! 사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사! 아야!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죠? 제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잡아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어? 한탄창 다 쓰고 다시 한번더 지금, 두 탄창 다 쓰고. 세 탄창! 아니,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번엔 제가 헤드를 쏴볼게요, 헤드. 발사! 아, 그래도 헤드는 한 방이군요. 제가 개조를 조금 해볼게요. 너무 약해요. 이건 안 되겠어요. 개조항복 같은 경우는 확장 탄창이 있네요. 다음에 상징을 봅시다. 군대, 녹색, 주황색, lspd, 분홍색, 금색, 백금색. 끝! 다른 게 없어? 저희가 이제부터 고문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바로 옆 사람에게 공격 한 번씩. 죽게 만들면 본인 패배. 안 아프게 때려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찰칵 성공 초코님이 문방님께 안아픈 무기 SMG죠 SMG 피스톨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이것도? 오잉? 오잉? 자까스 마이크로 SMG랑 데미지 비교 들어갑니다 자 저부터 먼저 한발이 정도 이 정도 굉장히 약해요 그 다음에는 페리코 피스톨 한탄창 다 써야되요 끝! 아 이번엔 스턴건 나왔죠 스턴건 아 스턴건 같은 경우는 한 방을 맞고서 바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 무기죠 어세라이피스톨자 버틸만 해요 세라이피스톨 별로 안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SP스톨 같은 경우는 MK2 개조가 가능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테러바이트 무기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업그레이드 7 9575달러 구백클릭 무기 데미지가 살짝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자체도 그렇게 세보진 않고요 이제부터 탄창을 여러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박장탄창 예광탄, 소위탄, 할로포위탄, FMJ탄 여러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소위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플래시, 아하 이런식으로 구백클릭, 점점 뭔가 이상해지는데 소음기, 보정기, 그 다음에 상승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 벙커 개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오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조준, 확대, 라이트 아유 하여 반갑습니다 장탄수 같은 건 여섯 6발 그렇지! 제가 사람한테 한번 볼게요 1, 2, 3세 발에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도 1, 2, 3, 4, 5, 6 여섯 발에 불 붙고 다시 한번더 1, 2, 3, 4, 5, 6 7, 8 여덟 발에 붙기도 하고 1, 2, 3, 4, 5, 6 여섯 발에 붙고 저희가 이제부터 들키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가 볼게요 야하야야나 부산가 질려고! 모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경찰 잡아! 헤드라트헤드라트 여기는 모든 인원을 사살한다! 정착폭탄을 설치해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여기 무기구에다가 폭탄! 됐어요! 다음에 여긴 또 어디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탄! 3 2 1 카메라를 제거하며 기지를 복귀한다! 여기는 다 박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정문으로 나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옥상으로 갑시다! 정문은 위험해요! 지금 옥상으로 도착을 했어요! 저희 팀원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온라터 오마이갓! 미션 클리어 이제 안정적으로 도시를 빠지나가면 네, 미션은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강화를 실시합니다 끈을 던지고 잡고 내려와 하나, 셋, 넷 그렇지 아, 아 뜨거 와 지금 손이 정말 뜨겁네요 여기까지 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효과를 지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총 같은 경우는요 친구들과 총싸움을 할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